이제다! 였다! <웃음> 좋아! 잘했어, 공사고! 드디어 시작됐군! 햄버거에, 어, 커피를 어? 먹고. 저기 있네, 커버기. 뭐야 어? 아이 서키봤스 웬일이야? 어 저기 저기 어 키를 갖고 오라고 아 아니 뭐라고? 어 그게 아니라 어어너 혹시 그그존 어, 파이브 그키 갖고 있지? 그 만능 키아이이이거 얘기하는 거 이거 이거? 어어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거 그거 그거 그걸 날 줘야겠어 이거 안 되지 왜 줘? 뭐 진짜 나 봐봐 이뻐 안 이뻐? 너? 이쁘지? 그러니까, 카드 줘. 근데, 뭔 상관이야? 어, 진짜, 너는 이렇게, 생각이 없니? 뭐가 갑자기 생각이 없어, 내가? 카드 좀 줘. 나 그러면 애교 부린다. 카드 안 주면 애교 부린다. 무슨 애교? 어... 아, 진짜. 알았어. 자, 어. 어머 역시, 고봉이 최고. 절대 딴데 쓰면 안 돼. 아우 고봉아 고봉아 안녕. 아우 <웃음> 어, 고봉이 <고마운이> 단순하다니까 진짜. <웃음> 서큐버스. 저기 저기요. 오 서큐버스 키키키 키, 키. 그렇지 나이스 잘했어 자자자 자, 자. 역시 자 들어오시오 내컴 들어오시오 아 키를 갖고 왔구만. 아 어, 진짜 갖고 올려 너무 힘들었어. 자아 이제. 재단을 날려버릴 수 있겠군 고맙소 고맙소 어, 어? 고맙기는 뭐자 나갑시다 서큐버스 <웃음> 이제 이 재단은 한방에 다 날려버리겠다 공구려 <웃음> 공구려 응, 왔군 공사구 길을 구해왔습니다 응, 역시 잘했어 잘했어 <웃음> 우리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군 너는 지금 당장 다른 SCP를 탈피시켜라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아 맞다! 이곳의 가장 눈에 까신 포벙이를 없애야 되는데... 기동특무부대 는들어라 기동특무부대 는들어라 지금 작전회의가 있으니 훈련장으로 짚어! 다들 짚어! 으흐, 먼저 땅콩이를 빼내야겠군 땅콩이! 내가 물려줄 테니까 당장 탈피해! 빨리 나와! 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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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7, 당장 나와! 너희는 자유다. 자욕파라 나와! 네가 날뛸 시간이다. 아, 아 근데 코봉이네 내가 코봉이 걱정을 왜해? 아이, 쟤가 다 구해줬었는데. 빨리 나와, 잠말 말고. 아이, 정말해, 진짜. 갇혀 있을래? 아, 이 미안. 여기로군. 그. <웃음> 정말 어마무시하구먼. 미래재단. 야다 좋아! 자했어공사고 드디어 시작됐군! SCP들이 탈출했다! 조심, 조심, 조심! 우파린쭉아 총로 쏴라! SCP들을 박아라! 아, 다잠켜 버렸다. 아, 주 잘하고 있어. 그렇지. 그렇지. 다 뻗어 버려. 아, 어, 진짜 어, 이쪽이야. 이쪽으로 와. 잡아서. 이쪽. 어, SC p 드를 막아라. 어서. 어서 쫓아가. 조심해. 잘았어. 어, 아주 잘했어. 어, 어또 텐션이다. 그러잖아. 공구력은 어디 있지? 아까 공구력 대장이 자기 마지막에 쿠봉형 썼고 같다 그랬던 것 같은데. 아 잠깐 비밀번호가 뭐지? 아이 막 카드를 줘가지고 못 들어가잖아. 아, 저기 코봉 씨. 아직 바쁘거든요. 나중에 얘기해요. 아 소켓버스 괜히 카드 줘가지고. 저기 코크나. 아이 자꾸 누가 코크다고. 어, 뭐야? 야, 코코코그루 노태났어. <웃음> 이제 이 세상은 이제 나는 이제 파괴가 된다. 무슨 소리야 너? 무슨 소리냐고? 내 손을 꼭 비켜주마. 가만들지 않겠다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오지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아 도망가 오지마 제하로 오지 그냥 가 제하로 가 고개서 어, 쫓아오지마 그만 쫓쳐라 그만 쫓겨봐 아그렀다 글렀다 아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지 야저기에숨어있다저기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에 숨어 으이,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아, 어, 에이, 여기서 구멍이 어딨지? 저기있다! 저기있다! 이 놈! 되겠다! 되겠다! 으아!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 아! 아! 아!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진짜! 아! 진짜! 어? 이게 무슨 소리지? 혹 어? 혹시? 탄아 안돼 안돼 안돼! 도 돼! 도 나가야 나가야 나가야 돼! 어로 나가야 나가야 돼! 오, 뭐야 지 같이 죽자는 거야? <웃음> 나는 안 죽지 그럼 네 생각이가? 거기서 할 때이놈 그만 쫓아와! 으아! 다아온다 빨리빨리! 빨리빨리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빨리빨리 대와 빨리, 빨리빨리! 빨리, 아아! 다 저기있다! 보겸사! 어 다행이다 아두고뻔어아 근데 어디로 가는 거지? 오, 오, 오, 오, 오. 지진이야! 지진이야! 어떻게 해! 어떡하냐고 터진다 터진다! 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이제 터져 터져 터져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어디로 나가야 돼아 추워, 추워 추워 아 추워 아 콧부터 로어 콧부터 로어 콧부터 얼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어, 도망가자 베스트시피드로 나와라 밖으로 나와 터진다 뭐야 <목소리> 온도가 계속 올라가 있잖아 지금 3000도가 넘고 있고 아예 폭탄이 제골 터질 것 같은데 나가자 나가자 여기다가 나가지 죽겠어 진짜 아 잠깐만 소키버스 지금 챙겨달라고 그는데 석큐버스 어있어 석큐버스 어디있어 오우 려난려야려오나 어때 광 봐봐 온몸에 광이 빛이 나지? 마사지 받고 왔다 전신 그냥 허리에서 척추가뻗어 이럴 때 아니라고 지 터진다고 어? 어? 배 터진다고? 나도 알고 있지 뭐야 너 어떻게 알고 있었어? 어? 어? 사실 공사구가 키를 얻어오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내 남편데? 너 진짜 도망가냐? 어, 미안 미안. 어쨌든 난네 편이다. 나 대구 가줘. 으 진짜. 너 따라와. 오 같이 가 같이 가. 아, 아 내가 SCP랑 같이 나가다니 말이 안 된다 진짜. 오 같이 가. 빨리 와. 곧 터진다 말이야. 알았어. 터진다. SCP 미래 재단은 끝나는구나. 그렇게, 그렇게 SCP 미래 재단은 핵을 막지 못하고 파괴되었다. 그리고 모든 그리고 SCP들이 탈출을 하였고 재단의, 재단의 모든 관계자들은 죽어서 사라지고 말았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오, 오, 오. 네가 재단 세워, 꾸봉아, 고재단. 주인에오 농담이야.